삶에 꼭 필요한 명언들 유리처럼 마음이 파손날 때가 있다 파손난 마음이 마음을 찔려 감당할 수 없는 울음이 쏟아질 때가 있다 마음을 파손시킨 죄 파손된 마음을 간직한 사유로 슬픔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했다 깨진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누가 마음을 찾아오는가 이제는 마음을 도와주어라 두려워 해도 된다 걱정 해도 된다 그러나 비겁하지는 말아라 두려움과 마주하고 근심의 순간을 뛰어넘어라.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울 것이다. 눈물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 같은 거다 어깨 위에 먹구름이 내려와 너를 버겁게 하거든 천둥 번개 속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울어버려라 어차피 세상은 눈물로 이루어져 있고 눈물의 힘은 웃음의 근력보다 강하게 너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은 나와 다를 수가 했다. 다를 때 그냥 다르다라고 말해야지 틀렸다라고 말하면 상대는 상처를 받는다 입장 바꾸어서 한번 생각하라 네가 틀렸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시도도 해보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그때를 두려워하라 다칠까봐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아무 아픔 없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다 성장하지 못한 그때를 두려워하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쉬운 비판에 상처받고 힘들어하지 마라. 제발, 나를 더 사랑하고, 그런 비판을 무시하는 법도 좀 익혀라. 칭찬도, 비판도, 결국. 그 사람의 사견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다 마지막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느냐다 기억하라. 그대가 노려야 할 것은 신인상이 아니라 그대의 삶의 주연상이다. 속을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사람이라고. 나 같은 사람이 아니다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라 속을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람이다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일은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삶의 비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시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누군가에게 분노한다 그리고 받은 만큼 상처를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알고 있는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상처가 시작된다는 것을 결국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는 상황을 바꾸는 것. 둘째는 상황에 대한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셋째는 상황을 떠나는 것.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그에 대한 내 마음을 바꾸고 그래도 안될 일은 버리는 거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안간힘을 쓰고 붙들고 있던 끈을 그만 할래하고 놓아버리면 그 순간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같지만 곧이어 찾아오는 포기의 고통은 더욱 깊고 오래 간다 어쩌면 그 어려움이 마지막 고비였을지도 모른다 성공이나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한 자신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와 있는 부산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목표를 정해놓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 핵심은 성장이다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세상에는 노력만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다. 어떤 일들은 인연이 있어야 하고 어떤 일들은 기회가 받쳐줘야 하고 또 어떤 일들은 하늘의 결정에 맡기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억지로 구하려 하지 말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은 버려야 한다.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세 가지는 시키면 그때 하겠다는 수동. 누군가 하겠지 하는 소극 힘들면 포기하고 마는 나약함이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어라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 친구는 위로해 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라 나감이란 내가 남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인 내가 과거인 나보다 앞서 나가는 데 있는 것이다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고 실수하면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대나무를 통해 멈춤의 지혜를 배운다 대나무가 똑바로 자랄 수 있는 것은 마디 때문이라고 한다 줄기 중간중간을 마디들이 끊어주기 때문에 곧게 자랄 수 했다. 대나무의 마대는 멈춤의 지혜를 담고 있다. 친구는 세 종류가 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유순함을 가르쳐 주고 미워하는 사람은 내게 조심성을 가르치며 무관심한 사람은 내게 자립심을 가르쳐준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잊고 놀며 일할 때는 오직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이다 가장 좋은 인격은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다